안녕하세요 블러미포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EOS랑 같이 이더리움에서 독립을 해서 메인넷을 런칭한 트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트론의 개념이랑 그리고 프로젝트의 장점 그리고 EOS랑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좀 알아볼 거고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제일 중요한 거 우려되는 단점까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영상 전에 이번에도 내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한국경제TV에서 더코인즈라는 이 프로그램의 10분간 패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블록체인 오픈 포럼에서도 엔제 이제 킬러웨일님, 스펑키 소소님이랑 같이 패널로 얘기를 한 기사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을 탈중앙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디센트 e n t r a l i 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인터넷을 분산화를 시켜서 인터넷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랑 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엔터테인먼트랑 컨텐츠 사업 쪽에 좀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컨텐츠를 공유를 할때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은 유튜브에서 이제 제 영상 앞에 광고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은이 광고가 만약에 코카콜라 광고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 돈을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이 영상 앞에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유튜브에 100원을 지불을 했다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은 유튜브는 이 100원에서 20원 정도는 저한테 주고 80원은 유튜브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알수 없지만 뭐 많이 가져가면 4대 6, 5대 5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유튜브가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유튜브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이 트론이 하자고 하는 거는 중개인을 없애고 이중개인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없애자 라고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러면은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유튜브나 멜론이나 구글 플레이어를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서 좀더 집중한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사실 이더리움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집중한 이오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 대신에 스티밋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유튜브랑 디튜브도 같이 사용을 하는 분들이 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2의 스티밋과 제2의 디튜브가 트론 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트론은 지금 시가총액이 1 2위예요 2조 정도 되는데 가격은 0.03불 해가지고 30원 40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공급량이 1조로 워낙 많다 보니까 시총이 2조면 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트론을 만든 CEO를 잠시 보자면 저스틴 썬은 20대 후반인데요 제걸 아직 안 받아줬네요 그래서 <웃음> 어 주목할 만한 점이 일단 2013년에 리플렉스 대표이자 공훈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마윈의 수제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스틴이 제일 유명한 게 사실 이 페이워라는 중국 스냅책 같은 앱이 있어요 지금 천만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앱으로 인해서 저스틴 선이 포브스에 커스터머 어, 테크놀로지에서 아시아의 30세 이하의 30인으로 선정도 됐었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트론 을 트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트론 프로젝트를 시작한 을 건데 그래서 당연히 트론이랑 페이워는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트론의 블록체인 기술을 페이워에 같이 통합을 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비트메인의 우지안이랑도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지안의 투자도 받고 이 엔트풀도 트론의 슈퍼 리플 센트 탭에서 슈퍼 대표, EOS에는 BP고, 트론에는 SR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엔트폴 외에도 사실 비트코인 골드나 뭐 기프트 아니면 노드 캐피탈 같은 이런 쟁장한 기업들이 많이 트론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참가를 많이 한 상태고, 체인 파트너스에서도 EOSIS에 이어서 이제 트론의 SR에도 출마를 했어요. 트론 코리아라는 팀으로. 찾아보니까 사실 지금 트론의 노드 온라인 노드만 해도 한국에 19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제일 많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도 벌써 19개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트론 코리아 밖에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여러 팀이 트론의 대표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트론이 이더리움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초당 거래량 2000초당 거래량 TPS로 확실히 빠르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에서는 이더리움의 400배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400배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 근데 웹사이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2000 TPS가 적혀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EOS는 젠 라니머에 따르면 이 제일 제 월스 케이스는 1000 TPS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제일 제 좋은 케이스에는 6000 TPS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둘이 가좀 어 경쟁자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TPS에 따르면 그리고 이더리움은 거래를 할때 가스 수수료를 내잖아요. 거래를 할때 돈을 내야 되는데 트론이랑 이오스는 둘다 무료예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고 개발자들도 그렇고 사실 유료보다는 당연히 무료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d 앱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오스랑 또 다른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개발자들도 그렇고 어 이제 잘 쓰지 않. 않는, 대중화되지 않은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요 이오스는 C++ 이라고 이제 솔리디티 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대중화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자바랑 비교를 했을 때는 C++이 자바 보다는 좀덜 대중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를 트론이 쓰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영어 같은 존재인데 그런 자바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자들이 트론 플랫폼에서 DApp을 만들 수 있다, d 을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오스랑 트론 둘다 사실 g i t 에서좀 많은 활발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DApp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오스랑 트론이 둘다 메인넷이 나온 만큼 이제 디앱 생태계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좋은 대비 많이 생겨야 이제 생태계가 더 활발해지고 플랫폼이 활발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오스도 그렇고 트론도 그렇고 많은 좋은 디앱들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트론은 무려 20억 달러 2조를 트론 생태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총이 2조인데 시총만큼 쓰는 거죠 2조만큼 쓰는 건데 이오스 비피도 알아보니까 일단은 10억 달러 이상 1조 이상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두 프로젝트 다 엄청난 돈을 각각 들여서 생태계 개발에 힘을 쓰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오스처럼 어, 트론도 트론 토큰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어, 트론이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 프로젝트의 토큰을 트론 토큰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오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론이랑 EOS를 그냥 딱 둘이 라이벌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한 점이 많고 이제 가, 비슷한 시기에 메인넷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트론에서 생겨나는 d a 들을 보면은 일단 페이워, 저스틴 선이 만든 거 그리고 게임, 오디세이, 기프토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쪽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EOS에 비하면은 현재의 숫자는 낮아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오스도 그렇고 이것보다 지금 훨씬 많거든요 트론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트론 위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쪽은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1억 7천만 유저의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p2p 서비스인 비트 토렌트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보면은 아 p2p 진짜 하려고 큰 기업도 인수를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트론이 코인을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 트론 공급량이 아까 1조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10억 TRX 트론 토큰을 트론 코인을 소각을 시켰는데 이더리움에서 독립을 한 기념으로 독립 기념을 해서 토큰을 소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 6월 25일에도 또 토큰을 소각을 할지 매년 할지 알수 없지만 일단 향후에도 또 토큰을 소각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스틴 선이랑 트론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트론 토큰 330억 개를 이제 2020년 초까지 락을 걸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스틴 선이 트론을 다 팔았다 라는 이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팀 멤버들이 누구든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 토큰을 어느 기간 동안 락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일단 좋은 거니까요 프로젝트를 정말 진심으로 어잘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트론의 장점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컨텐츠는 사실 100% 소비자의 반응에 의해서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봐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로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반응이 좋은 컨텐츠를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분별한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 지금은 구글, 애플, 유튜브 이런 중개자들이 컨텐츠들의 신고를 받고 이제 검열을 거쳐서 어, 삭제를 좀 하잖아요 차단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 제작자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수료를 가져가고 중간에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은 그러면 은 중앙통제권도 사라지는 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건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뭐 노드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검열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100% 탈중앙화보다는 사실은 어머 뭐한 80% 90% 탈중강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궁금한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올해 초에 트론의 백서의 표절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의견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은 저도 백서 표절을 했다는 그때 당시에 기사를 접하고 사실 암호화폐 쪽에는 대부분이 오픈소스고 비슷한 기술들로 조금 조금씩 다르게 개발을 해 나가는 게이 시장이라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사실 백서랑 웹사이트가 ICO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랑 백서가 좀 허술하거나 을 이제 표절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저신 선이 트위터에 올리는 파트너십 체결만 해도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뭐 아니면 그 외의 호재성 기사들도 많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백서보다 중요한 게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영상도 만들진 않았었어요 백서는 펀지르르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사실 백선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 실제로 일을 만들어가고 진짜 발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더 좋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단점에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 말씀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매우 긴 로드맵이죠. 사실 이 인터넷을 분산화 시킨다는 게 쉽지 가 않기 때문에 거진 10년을 어 로드맵으로 잡고 있는데. 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다 해낼게 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런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어, 우리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리지만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더 좋긴 해요 그리고 지금 메인넷도 사실 어, 예정보다는 6개월이나 더 빨리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 10년이면 은더 좋은 프로젝트들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지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스틴 자체도, 어, 저희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중국 정부에서 사실은 네오 밀어주듯이 트론을 충분히 밀어줄 것 같기도 한데, 어, 정부의 힘을 또 얻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일단 직원도 이렇게 사실은 많으니까, 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시가총액만큼의 금액은 프로젝트에도 또 투자를 한다고 했고 진짜 오늘도 트론의 수박 겉탈기식의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진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돼요. 사,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미래는 진짜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 개발을 하는 개발자조차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자료조사 꼭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